혹시 기억나니 우리 처음 만난 날 서로 새끼 했던 두근두근 해 얼굴 빨갛게 됐잖아 숨길 수 없던 맘 어쩜 힘들었니? 지쳐있니? 한걸음 뗄수 없을 만큼 친절한 저 별빛을 따라 나를 찾아라 차가운 어둠 내려앉아 모두가 잠들어버린 듯한 이밤 웃어서 울고 있지 않기